안녕하세요 와, 되게 떨리네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방송 거의 한 2년 만인데 제가 예.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다들 지금 이한분 들어와 계시지만 일단 먼저 제가 9시에 방송한다 했으면서 이제 어, 노래 트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그냥, 그냥 부탁드릴게요.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긴장돼가지고,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 근데 이 좀, 울린,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꺼볼까요? 마이크를 이렇게 끄고 하면 들리나 어, 이거 자체에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방송, 일단 하나보면서좀 어떻게 잘될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좀 할게요 이게 자금이 좀 심하게 울리네 네 많이 들리는데 좀 불편하시다면 이제 나옵니다 먼저 어 일단은 저가 오늘 같은 경우는 피파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피파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피파론을 할지 안 할지 롤을 할지 아니면은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여태까지 진짜 2년 동안이나 제가 생각을 계속 했는데 답을 드디어 내렸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까지는 제가 답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제가 드디어 답을 냈는데 힙합볼을 어우 이게 너무 울리네 일단 조금 살살 얘기할게요 어뭐 때문에 울리는 거지 이게? 아까 전만 해도 안 울렸는데? 일단 어 방송은 피파 포를 제가 마지막 유튜브에 제가 이제 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로는 저가 또핫 시즌을 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 LHC 나오면서 밸런스가 붕괴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홧김에 홧김 홧김에 라게도 좀이게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좀 불공평을 느껴가지고 저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적을 만 했어 저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했었을 때는 과거에는 제가 롤이랑 피파랑 이거 두 개를 이제 좀 따로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좀 다르게 봤었는데 그냥 같은 게임 공동체 안에서 이번에 한번 그렇게 보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피파 bj로서 이제 피파도 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피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팀을 좀 갈아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낙을 받아들 때는, 이제, PC방을 가야 된다, 이지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롤을 하고, 이제, 다음날, 제가 PC방을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당일, 아, 다음날이지, 이제, 다음날에, 제가, 피파를, 방송을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저가 솔직히 얘기하면 방송하는 사람저 혼자예요 예 편집자라 는 그런 분들도 전혀 없고 이제 매니저 분들도 없고 이게 좀 핑계 같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가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 너무 울린다 마이크를 꺼볼까? 이제 방송을 아프리카 방송을 좀 적게 하면서 유튜브 업로드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어... 바꾸려고 해요 그거를 아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려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TV 방송을 위주로 많이 하면서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를 제가 좀 일주일에 과거에는 한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올렸다면 이제 는한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한 세네번 정도 그렇게 세네 번까지못가고한 세번 정도까지 로 그렇게 줄이는 형식으로 해서 저 그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 tv를 위주로 이제 이번 한달 동안은 저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달 동안은 이제 저녁에 방송하는 것이 아닌 이제 아침에 방송하는 쪽으로 해갖고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저 아프리카TV에는 공지를 하면서 방송을 마지막 방송을 하고 갔었는데 제가 그 당시 좀 제가 아마 이 말을 하면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 그때 당시 저가좀 심적으로 많이 불안도 하면서도 좀 생각이 많았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서도, 이제 현타가 오면서 좀 멘탈이 많이 붕괴되던 시점이라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왜 2년 동안, 제가 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유튜브 업로드도 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남자라면 모두가 가야되는 거의 모두 라고 하기에는 좀 몸이 안좋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안되시겠지만은 그래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네, 군대 가가지고 한 2년동안 2년도 아니죠 요즘 한 1년 9개월 정도는 이따가 네, 왔는데 여튼 군대를 가게 돼서 제가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지 못했고 이제 완전히 전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저는 현재 예비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고 어, 진짜 이게 저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게 생각 외로 진짜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은 일상에서는 저가 이제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얘기를 한다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도 안 보세요 현재 이렇게 여기 여기 옆에 이제 그 채팅창 이렇게 올라오는 저가 그럼 만들어 놨는데 채팅창 전혀 안 올라오죠 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지금 한분 보고 계시긴 한데 아마 로그인해서 오신 게 아니라 pc로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면은 제 PC에 돼 있어서 하여튼 한 명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예.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진짜 되게 어색하네. 좀 뭔가 방송이 되게 매끄럽지 못한 점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게임을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캔방송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위주로 이번 한달 동안은 제가 이제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는 이번 한달 동안은 제가 이제 한번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심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방송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도 주로 게임을 주로 일단 피파를 하다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대낙이라든지, 아니면은, 팀을 좀 갈아야 되는 상황, 아니면 무슨, 뭐, 멘탈이 나갔다라지 하여튼, 무슨, 천재지변? 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롤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요즘 또 되게 유행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뭐, 다양한 게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또, 캔방, 터크 캔방을 한다든지, 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한번 또, 예, 각종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제 방송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가 저녁 9시부터 한 3시간? 진짜 길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했었던 방송이라면은 한번 이번 한달 동안은 한달 동안 만큼은 그래도 최대한 저가 오랫동안 오전 9시에서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후 9시나8시부터또 이제 저가 방송할 을수 있다면은 이제 또 공지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 어 5시에 끝나고 난 뒤에는 아마 그 뒤에는 유튜브 편집 시간이 될것 같기도 한데 네 여튼 그렇게 해서 저가 아마 하게 된다면은 방송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어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와 되게 어색하네. 네, 여튼 저가 이렇게 할 말은 다 끝난 것 같기도 한데요. 다 끝난 게 아니지. 이제 앞으로가 시작이죠. 이제 저가 할 말은 앞으로가 시작이고 이제 뭐 어, 보면서 되게 뭐 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는지 아니면은 여 근황 어땠느냐라고 이제 뭐 얘기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좋겠지만은 물론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번에 이제 저가 하이텐션으로 제가 최대한 텐션 높여가지고 아주 재밌는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방송을 한다면 그건 양아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오랜만에 저가예 토크만으로 하기에는 오늘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게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팍고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